자 오늘은 꿀잼 만화 리액션 꿀만리 찾아왔습니다 오늘 영상 혼스트롬프님의 꿀잼열차 바로 출발합니다 뽀뽀 오케이 영화보자 개오 거기에 꿀잼쇼가 담긴 oh, so 영상이네요 어 뭐야 아또 등장이야 저놈의 악마 물질은 무적인가 봐요. 뭐, 없애도 없애도 계속 나와, 어째? 어? <웃음> 누구야? 뭐야, 아무도 없는데? 깜짝이야. 아하하! No. 아하하! <웃음> <웃음> 어, 완전 무서워! 야, 허기 허기 역시 짱이야, 응. <웃음> 근데 진짜 등장한 악마 허기! 가찌. 절기는 나야나. 진짜 거기. <놀람> 아, 놀란 표정 봐. 아, 저거를 찍어 놨어야 되는데. 저게 진짜 꿀잼 쪼지. 어. Era, <놀람> 유와! <놀람> 그래픽맛좀 봐라 어때? 어 뭐야 어허허허 왜 장난인데 왜 그래 나한 너무 한거냐? 허기야 미안 내가 좀 심했..지? 헤이그다 이제지가 아픈건 헤이그가 아니야 너무 아파 아. 와 완전 무서워 아이 그래도 허기한테 맞춰주네 착해 플레이어 아유, 잘 좋게 지내라 얘들아. 저도 모키시의 하루. 오늘 깐부들과 나의 깐부들과 뭐하고 놀까? 까 엄마, 쟤네 뭐라고 하고 있는가? 잘안 들려. 아야 허기야. 나야 나. 나 왔다. 나안 보이니? 같이 놀자! 어으로 오지게 끄는데 신경 1도 안 쓰죠? 얘들아! 나좀 봐! 아좀조용 해! 기시미시! 진짜.. 시끄러 죽겠어! 아, 우리가 뭐야? 나 왕따 된 거야? 어, 쟤네들 내깐 본데. <웃음> 이럴 수가 나 이제 혼자야 난. We 나는 얘네들밖에 없는데. 뭐야? 생각해 보니까 쟤네들 놀때 나는 항상 빠져 있잖아, 뒤쪽에. 뭐야 진짜 나 뒤에 있잖아 계속 s they were together and I was left behind. What? All those times they 어? <웃음> 니들 다 없애버리고 새 깐부 찾으러 간다! 준비됐어. 나의 거짓된 깐부들이여 마지막 파티를 즐겨보... 서프라이즈! 생일 축하해, 캐시미 씨! 아까 그러면 은 캐시미 씨 몰래 얘기했던 게 생일 파티 어떻게 할까였어? 자 여기 선물도 있어. 자자자. 야 그거 너무 위험. <웃음> <웃음> 행복한 생일 파티였습니다. 우리 우정 영원해. 아 뭔가 고민이 많아 보이는 듯한 허기. 뭐. 아 파피 저거 또 시작이네. 무슨 쿠키를 만들어 놓은 거야? 어. 못참지, 쿠키는 호로로로로로로! 멋있다! 캣꿀맛. 아, 어, 아, 야, 플레이어, 나 잠깐만. 너무 어디로, 몸이 네 해, 내 몸이 산니? 아어어어어어어어어어다 아, 아, 아, 아, 갑자기 왜 그래 여기? 어어어어어어어 could... 요리가 아니라 폭탄을 계속 만들고 있네요. 오 키시도 이상해졌어! 잠깐만 오케이 일단 오븐에서 쿠키 다구워졌고 어! 플레이어가 만든 사랑의 쿠키! 허기, 키시, 플레이어랑 재밌게 놀았죠? 자! 쿠키 좀 먹어봐! 어? 뭐야? 오 이게 진짜 쿠키지 이게 요리야 참 맛을 깨달아버린 허기와 키시 어 너무 맛있다 뭐얼마다 맛있길래 그래 생긴건 내 거랑 똑같은 예고 봐. 만 오오오오 So 미안해 얘들아 맛없는 거 먹여서 sorry. It's okay, 괜찮아 okay. 요리 못할 수도 있지 <웃음> oh. Oh. Oh. Fine. 자 다음은 먼저 응애 플레이어와 어응애웍이다자 <웃음> 까꿍다 okay. 자식아 Maybe. 어. Maybe. I'm 뭐야 uh. 여기 있었는데 uh. 우와 야 uh. 어이, 어이, 어이, 어이, 어이, 야 그냥 이이놀이 어이, 던건데이 어이, 어이, 어어 어이, 어이, 어이, 어어 어이, 어이, 어이, 어이, 어어어어 어이, 이이 어이, 이이 어? 너안 돼! 내 쪽쪽이! 뭐야? 찾았다! 잠깐만 기다려봐! 아, 야, 너, 자, 너. 파피 내 쪽쪽이 줄게! 너, 너. 어! 거의 뭐 여기 파피 플레이어가 보유원이돼버렸군요 어? 어우 어, 어, 맛있게 먹고 있는! 응애 키시 키쉬. 어? 키시 야 아이 괜찮니? 어 이건 또 뭐야 <웃음> 응애맘이잖아 엄만데 응애라니요 이 무슨 조합이지? 아! 어! 어, 어, 어, 어. 잠깐만 잠깐만 기다려봐 기다려봐 아이 키키에서 그냥 난 놀고 싶은 것 뿐이야 나 음. 그래픽 자. 그래, 아 안돼 응애 응애 여기 They'll 죽는다 me. 아 제발 난 그냥 같이 놀고 싶었던 분이라고 안돼 안돼 안돼 나 봤어 허기 여기 애들을 괴롭힌다고 너 나쁜 응애잖아 다 알고 있어 sorry, 아, 제발 나죽기지마 미안 나 죽는다 어나 oh. 장난이었어 어때 깜짝 놀랐지 너도 음. 아 행복한 허기허기의 하루였습니다